먼저 광대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광대 재수술은 엑스레이 말고 3DCT의 진단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3차원적인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어떤 수술에 비해서 광대 재수술할 때는 반드시 3DCT를 찍어서 정확하게 파악 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대 재수를 하는 거를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는데요. 저한테 광대 재수술을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이 주로 호소하는 내용들을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술 후에도 얼굴 폭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효과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경우. 광대 술에서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옆 광대를 집어넣지 않는 광대 술 방법이 많았습니다. 그리 뭐 45도만 줄이고 옆을 거의 그대로 놔둔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45도만 줄고 옆이 하나도 안 줄어서 폭게 하나도 안 좁아진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는 더 밋밋해서 넓어 보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수를 통해서 역광대를 잘라서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역광대를 넣어주는 방법을 하면 확실하게 얼굴의 폭을 줄여줘서 제수술로 효과를 볼수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45도 광대가 두드러진 경우인데요. 45도 광대가 두드러진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45도를 별로 안 줄이고 역광대만 위주로 줄이면 수술 에 오히려 45도 광대가 더 두드러진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광대가 두드러졌다는 것을 옆광대보다도 45도 광대가 두드러질 때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술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더 광대가 크게 갖고 느껴지는 경우를 어, 이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수술을 통해서 45도 광대를 다시 적절하게 집어넣으면 어, 괜찮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술의 골쳐짐이 생긴 경우인데요 수술의 골쳐짐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대 수술을 할때 뼈에 절제를 너무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고정을 할때그 위치에 고정하지 못하고 내려서 고정하는 경우 심지어는 고정을 안 해서 완전히 내려와서 유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실제로 골처짐의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를 볼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이미 골처짐 있는 경우에 광대를 했을 때는 당연히 골처짐의 증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리프팅을 통해서 처진 부분을 올리는 시술을 해줘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번째는 수술 에 비대칭이 생긴 경우인데요. 실제로 수술해 보면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이 수술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수술 전부터 비대칭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술 전에 비대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양으로 수술을 해야지만 수술 후에 비대칭이 적게 보이는데 이런 거에 신경을 적게 쓰거나 아니면 술기상의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수술 후에 좌우의 비대칭이 많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서 대칭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수술을 했는데 윤곽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인데요. 광대 수술인데 여전히 광대가 나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어, 뼈 수술을 충분하게 집어넣지 못해서 어, 수술이 양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에는 재수를 통해서 어, 충분히 더 집어넣어서 매끈하게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뼈는 충분히 들어갔는데 얼굴에 살이 너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살을 보충해주는 지방이식이나 아니면 필러 같은 시술로 커버를 하게 됩니다.